안녕하세요 향기나는방송의 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국화 애쇼앤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삼국화 애쉬온쇼를 가지고 피부 미용을 하는 방법과 바디관리, 막 찔겨진 오래된 근육과 관절들 울퉁불퉁한 이 피부들을 좀 매끈하게 만드는 그 방법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 한잔 할까요? <웃음> 어, 저희 살고 있는 동네에 수통골이라고 하는 계곡 밑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단풍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들판으로 가면 상국화가 요즘 굉장히 많이 펴있더라고요. 너란 상국화들이 펴져 있는데 예쁘죠. 아, 이 상국화는 저희 고향에 가서 청송 고향에 가서 제가 꺾어왔어요. 주말에 2시간 아, 반 정도 차 몰고 가서 어, 볼일도 보고, 청송 사과도 사고, 꽃도 꺾어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제 이 삼국화는 요 꽃잎을 따가지고요, 이렇게 말리면, 어, 삼국화 차가 돼요. 저는 이 상국화 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가끔 우울하거나 컨디션이 좀 이상하게 찌뿌둥하고 좀 몸이 무겁고 할때 상국화 차를 마셔요. 굉장히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가 상국화인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서요. 한번 제가 한잔 정도 어, 컵을 한잔 정도 할때한 다섯 송이에서 한 여섯 송이 정도만 넣어요. 이렇게. 이 정도만 넣으셔야 돼요. 많이 넣으시면 너무 써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을 요 정도에 부으시면 돼요. 음, 이 정도. 네. 딱한잔 나와요. 차잔으로 딱한잔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작은 차잔을 준비해놨습니다. 차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불을 좀 켜서 핸들에 불을 좀 켜서 몸에 이렇게 얹어두면 요 따뜻한 요 느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아 우러나오고 있어요. 아 뚜껑 열면은 잘 우러나지 않습니다. 네, 우러나오고 있어요. 이제 요 우러낸 이 차를 조금 조금씩 나눠서 따뜻하게 드시면 그, 특히, 우리 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은 상복부 여기 있는 곳이 딱딱하게 좀 아프잖아요. 그때는 요 차를, 좀 따뜻한 차를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요 차가 속에서 쫙 내려가면서 속이 풀려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주말에 집에 있을 때이 삼국화 차한잔 먹고 조금 낮잠을 자기도 하고 <웃음> 좀 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잠잘 시간도 없고 바쁠 때는 어, 이 차는 가지고 다니면 써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려서 마셔야 많이 쓰지 않고 향긋한 차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실 때 드시면 좋은 차입니다. 차도 만들어 보고, 어, 지금은, 어, 한번 얼굴 마사지 할수 있는 양 브랜딩 한번 해볼게요. 이제 스파 용기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캐리오일이에요. 이 상쿠카하고 잘 맞는, 특히 피부를 재생하고 피부를 뽀얀하게 하는 미백 효과가 있는 이 캐리오일은 로즈힙, 캐리오일입니다. 로즈힙. 산장미 씨앗 수출한 거에 또허란하죠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스포이드 0.5ml 넣고요. 이브닝브라임 노지예요. 달마이꽃 종자에서 추출된 캐리오일입니다. 또 한스포이드 0.5ml, 네, 0.5ml 넣고요. 얘는 유자씨 오일이에요. 어, 피부 침투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미백과 세포 재생 효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 한스포이드 요 정도, 한스포이드 반 정도죠, 0.5mm 정도만 넣어주십시오. 여기에 자,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노화 피부, 기미 피부, 모공이 넓은 피부에 사용하는 팔마오사예요. 팔마오사 닉네임이 모공 수축에 좋은 슈일입니다. 한 방울 넣고요. 네롤리 에센셜 쇼일이에요한 방울 로즈 오또는 한 방울을 다 넣으면 활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한 방울을 넣으시면 안이 됩니다. 여기 이제 어, 이쑤시개라고 하는 이런 네, 끝머리를 이렇게 안에다 집어 넣으시고 어, 로즈 오또 에센셜 쇼일이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올 거예요. 처음 딴건 어~ 나왔어 그쵸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요렇게 살짝만 찍으면 한 (20분의) 일방울이 채안될 거예요. 네, 이 정도만 넣으셔야지 얘가 세포 재생 효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노화된 피부는 침투력도 떨어지잖아요. 피부 각질층이 두껍기 때문에 얘가 침투가 덜 되기 때문에 활성이 잘안 일어나요. 하지만 젊은 분들은 피부 침투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표피가 좀 얇은 경우에는 한 방울 넣었을 때 너무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 금리량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국화를 넣어야 되는데 이상국화는 연구 결과 세포 재생 효과와 미백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국화 에션셜 오일, 어, 마찬가지로 이쑤시개, 이렇게. 살짝만 찍어서 로즈오토처럼 많이 사용해보니까요. 로즈오토처럼 자극이 좀 심하더라고요. 전 아직까지 표피가 많이 두껍진 않나 봐요. 그래서 로즈오토도 한번 마사지할 때 아주 극미량 쓰지만 상국하는 로즈오토가 더 적게 쓰시는 것이 더 안전해요. 그 정도로 세포 재생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아주 뛰어납니다. 이렇게 잘 섞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수식이 나무잖아요. 여기에 묻혀진 로즈 오또와상국화가이 캐리오일에 쫙 우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 향기 너무 좋아요. 자 이걸로 세안하시고 이 전체 다 얼굴에다가 마사지를 해요. 러빙해서 흡수시키세요. 어 그리고 위에 이제 그 시트팩 같은 거한뭐 10분, 15분 정도 팩하시고 떼어내고 영양크림 바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양크림 바르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충분히 이렇게 섞고, 이렇게 한번 얼굴 마사지 할수 있는 양인데요. 매번 이렇게 브랜딩 하려면 좀 귀찮잖아요. 이때는 100ml에다 만들어 놓고요. 얼굴과 바디 전체 다 바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비커입니다. 이 비커에 로즈 힙 캐리오일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노란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많이 넣으면 조금 이제 잘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한, 2 0 m 리 정도, 2 0 m 리 정도. 네 따로 씁니다. 자 이브닝 프라임 노즈에요. 이브닝 프라임 노즈. 혹이라도 이제 오랫동안 두면 요 끝, 요기 가운데 요 부분에 산소와 결합이 돼서 산폐가 되면 쩌는 뇌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 맡아보고 산폐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미래수는 아까 20ml 넣었는데 얘는 좀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60ml 정도? 네 60ml 정도 넣습니다. 자 얘는 유자 씨 오일이에요. 여게3 0 m l 요 어, 요 30ml를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100ml 캐리 오일이 만들어졌어요. 이 유자씨 오일은 바르면 피부에 이렇게 한번 발라볼까요? 피부가 이제 거칠다가도 조금 남아있나? 조금 남아있네. 거칠다가도 유자씨 오일을 발라서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럼 피부가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요. 피부가 되게 촘촘해요. 그래서 제가 핸드크림을 잘안 쓰고 <웃음> 유자씨 오일로 핸드오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침착이 되게 빨라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얘를 바르면 자, 이렇게 100ml 공병에다가 세 가지 캐리오에 브랜딩한 것을 이렇게 따로 줍니다. 따로 쉴 때는 숨을 멈추셔야지 숨을 크게 쉬시면 다른 곳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100ml 캐리오일 다뤘습니다. 자, 여기에 특히 어, 노화가 진행이 되면 피부도 많이 처지는데 피부가 많이 처지면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고 처진 곳에 노폐물이 많이 저장이 돼요. 특히 이 팔뚝라인이라든지 뭐 배라든지 셀룰라이트 뿐만 아니라 피부와 근막과 근육이 서로 협착이 돼서 딱딱해지는 공간이 되게 많아져요. 특히, 요런 가슴 밑에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특히 허리 밑으로 청골 있는 쪽으로 보시면, 질겨지고 딱딱해진 부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발등이라든지 종아리 있는 부분도 굉장히 딱딱하고, 손목 같은 경우 딱딱해지면 굵어지잖아요. 요런 곳에 바디일로 사용하시게 되면, 질겨지고 좀 딱딱하고 협착된 그런 많은 그 조직들이, 부들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되게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라인이 굉장히 잘 잡혀요. 그래서 좀 노화가 진행되는 여성분들은 이렇게 오늘 처방하는 데를 한번 써보시는데요. 이세 가지 캐리오일의 8마로사예요. 8마로사 8방울 8방울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롤리예요. 자, 네롤리 열방울 넣겠습니다. 네. 자, 로즈오또예요. 로즈오또는 네방울만 어, 넣겠습니다. 네방울 상국카는 더 적게 넣으셔야 돼요. 많이 넣으시면 안 돼서 딱두 방울만 넣겠습니다. 로즈오또보다 2분의 1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활성이 너무 강하니까 세포 재생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피부로 침투되면서 특히 이제 젊은 피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활성이 강할 때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좋더라고요. <웃음> 네, 자두 방울만 넣겠습니다. 상국카는 쇼일 두 방울. 카우마일 저먼처럼, 제라늄처럼 약간 파란색이 띄어요. 네. 자, 섞어서. 자, 흔들어 주세요.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얘를, 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샤워장에서 얼굴부터 발끝까지, 어, 바디 오일, 얼굴 에센스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 로즈오도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즈오도 대신에 프랑킨센스를 어, 한 8방울 정도, 8방울 정도 넣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프랑, 로즈오도 대신에 남성분들은 프랑킨센스 8방울을 넣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영양크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오일은 얼굴부터 바디까지 바디 오일 또 얼굴 에센스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영양 크림은 여기에 아좀 피부가 좀 건조하고 좀 당기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르간을 두 스포이드 꼭 넣으셔야 돼요. 자 근데 당기지 않는 경우에는 어이 유자씨 오일을 두 스포이드 넣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겨울철에는 이 유자씨 오일보다는 아르간을 넣으시는 것이 더 촉촉해요. 자, 팔말 오사, 네 방울 넣겠습니다. 네 방울. 자, 네롤리, 네 방울. 네 방울. 로즈오또예요, 로즈오또. 자, 세 방울 넣고요. 삼국화는 한 방울만 넣어주세요. 이한 방울의 그 힘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보시면 이 꽃에서 꽃이 지금은 활짝 펴있지만 멍울이 졌을 때 이 활짝 핀 꽃보다 멍어리 졌을 때 에션쇼일 수율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 멍어리만 따가지고, 그 작은 멍어리만 따가지고, 이 삼국화 에션쇼일을 추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에션쇼일이죠. 너무너무 귀하죠. 잘 섞어서 영양크림으로 사용하시는데, 오늘 브랜딩한 이 에센스와 영양크림은요, 마흔 넘으신 분들만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흔 어, 이전에는 삼국화를 사용하실 때로즈올도를 어, 빼시고 프랑킨센스를 대처하신 다음에 삼국화를 조금 반 정도 2분의 1 정도만 넣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크림 만들었습니다. 한 50번 정도 충분히 잘 섞어서 크림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영양크림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삼국화를 이용해서 이 에센스 그 다음에 영양크림. 이 에센스는 얼굴부터 바디 발끝까지 꼼꼼하게 충분히 발라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향기가 되게 강해요. 지금 근데 몽우리가 졌을 때 조금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국화 애쇼슈얼은 제가 올해 처음으로 데리고 온 아이인데 향기를 그냥 맡았을 때는 너무너무 강한데요. 이제 피우거나 이렇게 브랜딩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 상국화 향기가 은은하고 또 고향이 그리워지는 그런 향기입니다. 한국산 애쇼슈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어, 독성이 또. 전혀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상국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국산애쉬쇼을 많이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